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굴코인탐사대입니다 어, 신규 또채굴코인으로 MDQ 마이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어,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어, 여기는 이제 뭐 지금 일단 앱 정보를 한번 좀 보죠. 여기 보면 MDQ라고 하는 거는 마이닝 앱에서 초기 마이닝이 가능한데 폴리곤 기반의 네트워크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어, 지금 이 MDQ 마이닝 앱을 통해가지고 토큰을, 어, 나중에 정식적인 어떤 뭐, 뭐 이제 출시를 하기 이전에, 어, 이 토큰에 대한 사용처를 이제 확대하기 이전에 조기에 채굴을 하고 거기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어, 앱이다. 자, 그리고 이 토큰에 대한 추가 사용처 확대에 대해서 D 앱은 나중에 곧 공개를 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채굴을 통해 가지고 전체 총 공급량의 40%를 어, 발행될 때까지 동일한 속도로 채굴을 가능하다 어, 배터리 소모 없이 24시간의 실시간 채굴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웃음> 아직까지 이 코인에 대한 어떠한 프로젝트인지는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어, 웹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웃음> 웹사이트는 이건데 어 도메인에 여기 정보를 보면 그 mdq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in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게 지금 그 in 그 확장자가 이제 in이니까 이제 인도에서 나온 어 프로젝트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 해당 홈페이지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 여기 딱 보면 나와 있는 게 현재 지금 어 사이트가 거의 완료가 된다 어, 곧 완료가 된다라고까지만 되어 있고요. 어, 트위터나 텔레그램 같은 것도 있지만 텔레그램에 들어가봐도 아그 트위터에 들어가봐도 사실 뭐 이제 이것이 8월달에 가입을 하고 추가 공지사항이나 별다른 내용은 이제 올라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인데 자 여기서 보면 자 최근에 11월 16일에 올라온 것을 보면 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자유롭게 쉽게 프로모션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만 나와 있어요 어, 이것이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는 전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 해당 사이트를 가지고 스캔 디바이저를 분석을 해보면 어,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어, 노란색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도메인의 나이가 어, 8월에 달 등록이 됐고 어, 3개월 정도가 지나 있는 상태입니다 어, 예상과 같이 컨트리 어, 국가는 IN 국가 코드 IN으로 되어 있고 인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설치를 일단 진행을 해봤는데 자 여기를 열기를 하게 되면 음, 지금 여기 이제 마이닝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 현재 최고 속도는 시간당 2 0 개의 MDQ 코인을 어, 획득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도 있습니다. 어 근데 좀 안좋은 점 뭐냐면 마이닝을 누르는 순간 광고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나쁘게 의도적으로 만든 광고 수익을 벌기 위한 단순한 용도로 만든 것이라 면은 상당히 안좋은 것이죠 지금 아직까지 어떤 어떤 프로젝트인지도 전혀 소개가 되어 있지 않고 다만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 인가요 자 여기서 보면 컨트랙 주소가 일단 따져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컨트랙 주소인데 이걸 카피를 어, 하고 나서 어, 메타마스크 지갑에 연동을 해보니 MDQ 코인이 어, 디시멀과 같이 땡겨는 와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출금도 여기 진행이 되게끔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제가 연동한 지갑이고 이거를 나중에 이제 그 출금이 가능하게 되면 이게 활성화가 되고 여기에 출금이 이제 출금할 양이 이제 활성화 되게 되면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근데 폴리곤 기반인데 어 얘네들이 이 수수료 어 마티익을 전혀 요구치를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또 과연 또 출금까지 또 연동이 될까. 어 만약에 얘네들이 이제 출금을 이제 고굴하기 전에 광고가 튀어 나오잖아요. 이 광고 기반의 수익을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트랜잭션에 필요한 수수료를 얘네들이 이 제공을 제 하려고 광고를 나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광고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안 좋은 앱입니다 그리고 광고가 있는 앱들은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이 광고 수익을 가지고 다음 로드맵이 나와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것도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러한 디자인으로 나온 것들이 좀 비슷한 유형들이 좀 있어 가지고 어 사실 그렇게 크게 좀 끌리지는 않네요 어 다만 나중에 이제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나중에 그 웹사이트가 이제 거의 완료가 되고 백서라는 것이 나오고 개발진이 누구인지도 나오고 코인의 사용처라든지 그러한 것들도 나오고 이 코인을 가지이 토큰을 가지고 뭔가 또 다른 이제 확장을 할수 있는 디앱이 나중에 또 출시가 될 때라면 또 모르겠는데 어,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 코인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크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 채굴 어, 앱이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